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오븐입니다 오븐으로 요리한 음식은 종류와 관계없이 다 맛있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하는 활동이 어떤 특정 장르나 형태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장된 맛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겠다는 의미를 담아 오븐으로 지었습니다 네, 로파이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특정 장르로 보기보다는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하는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의도적인 노이즈라든가 디튠을 거는 등의 사운드를 흐트려놓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파이의 가장 큰 매력은 부담이 없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컬이나 랩처럼 가사가 있거나 멜로디가 특화되어 있는 노래와 달리 자극적이지 않고 사운드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따스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 그리고 내 경험과 감정을 직접 투영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뮤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음악으로 최대한 많은 경험과 상황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르, 뭐 힙합 팝, 혹은 댄스, 재즈 등의 장르로 나누기보다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무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멜로디의 캐치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존경하는 뮤지션이나 저에게 영감을 주는 뮤지션은 사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아서 어떤 순위를 꼽을 수 없지만 특정 아티스트를 좋아하거나 팔로우를 할때제 기준은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작업량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보여줄 어떤 기대치라든가 마케팅 전략 이런 모든 것들이 혼합돼서 그 사람을 동경을 하거나 따라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런 요소들로 따지고 본다면 사실 전 세계 모든 뮤지션이 저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주로 메인으로 작업하는 공간은 아무래도 집이 가장 크고요 집 외의 공간에서는 사실 제약이 정말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집중이 너무 안 되거나 하면 최소한의 장비만 챙겨서 근처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날이 좋은 날에는 정말로 공원 같은 데 그냥 앉아서 하기도 해요. 요새는 뭐 어플이라든가 조금 포터블한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특정 어느 곳 여행을 가서도 언제든 내가 생각하는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덕분에 정말 상황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작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어떤 한 가지 장르만 잘 하거나 집중을 한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평소에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특정 플랫폼이 새로 런칭이 됐다거나 내가 모르고 있던 다른 분야에 대해서 발견을 했을 때어 그렇구나 하고 지나치기보다는 어? 한번 해볼까? 내가 못할 게뭐 있어? 라는 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서 이모티콘을 발매를 한 적도 있고 강의도 먼저 섭외가 들어왔지만 알고 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호기심과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달 싱글 혹은 EP 그리고 한 분기별로 앨범을 발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매한 앨범 중에 에스프레소 앤 크림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어, 요즘같이 춥고 더더욱이 나가기 싫거나 근데 또 혼자 있기는 싫고 어떠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들으면 괜찮은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어, 로파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울 비트신이라는 크루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분들과 같이 뭐 최근에도 신사 가로수길 카페에서 공연을 했었고 23일 날 워커일에서 서울 비티씬 공연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정규 앨범을 꾸준히 발매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앨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